아, 널벗사입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에, 2월 27일이고 음 역으로는 1월 27일 일요일이에요 봄은 왔다고 하는데 이놈 봄은 언제 올라나 내내 춥다가 어? 오늘 날이 좋아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웃음> 집안 대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음. 그래서 앉아가지고 북을 치고 돌았는데 북을 치고 돌았는데 에, 옛날에 천일이 판소리 배운다고 그래서 뭐사철가락에대빨가그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는데 북가지돌다보니까예한대뭐 해봤, 해봤단 말이죠 에, 봄도 됐고 에, 일요일날 아, 어디 바깥에 안 나가고 아 되게 신 우리 태친 여러분들이나, 이 천일을, 됐다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천일이 못하는 소리입니다많은 한번, 이거 외장, 외장 일러야 돼. 빡빡거리고. <웃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못한다고 흉부지 마시고, 아무것도 다, 다 초보, 초보 내지는 아마추어가 그렇지 뭐, 그냥 열심히 해본다는 거기에 의미를, 어, 두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요거 <웃음> 아, 제목은 사철가 백발가예요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음> 이산조상 꽃치요 나는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로 날밟할하신구나내 청춘도 날 버리고 적절 없이 가버려. 갈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때 있나 오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노부 흔방 초승화하시라 예 토일 천천 내도 수는약공술 공수거를 점잖하시는 이가 변묘친고 오세를 모너라 늙어지면은 못 너느니라 너라도 너무 어망이면 늙어지면서 후에 가할때 틈타서 이로 그 친구 번님 모아앉아 한잔 더 먹소 들 먹소 허여가며 권리를 하면서 놀아 놔보세 <웃음> 아이고 정말로 아, 우리 늘 행복하게 어, 잘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일이들한주차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늘 행복하시고, 늘 재미있고, 늘 편안하시고,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모했다고행보지마시고 어, 여러분들 한층 저 칠천일 무대였으면 웃고 떠더라고, 대, 네, 아유, 아유 일나무다네 이렇게 아시죠? 끝. 편히 쉬세요.